자, 자, 여기서 몸통 출발할 거면 타동사구의 수동태라고 얘기했죠? 타동사구의 수동태. 세 네. 네 가지, 네 가지. 몇 가지? 네 가지로? 네, 가지는 네 가지로 나눠네 가지로 그 타동사구, 구, 구라 그랬어. 이두 단어 이상이야. 하나가 두개 이상 모인 건 타동사구야. 그러니까 아까처음 나왔던 무슨 타동사, 타동사구 있어요. 뭐, 메이크. 있어? 뭐, 이렇게 한 단어 나오고 타동사구가 아니야? 알겠어? 어. 두 단어 이상이야. 여기 볼게요. 해봐. 한글을 할게요주어 자, 뭐가 나오면 잘 봐요? 타동사. 플러스. 뭐라? 정치선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목적으로 쓰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이거 흐리네. 따로 갈게요. 우리는 요거를 타동사 보라고 해요. 거걸 뭐라고 한다고 요 타동사, 타동사, 뭐라고 얘기하거 타동사 구에첫 번째가 나왔네. 1번은, 타동사 9에 1번은 음. 자동사포 주전치사. 예문 바로 가서 들을까요? 아, 네 가지 형태를 할 거야, 네 가지. 어, 네 가지 형태를 할게 없어. 어차피. 네? 지금 능동이죠? 이걸 다 후동으로 바꿔야 돼요, 결국은. 그래야지 완성되는 거니까. 자, 또, 뭐, 뭐나 할까? 주어. 자, 동사. 근데 이제 자동사가 아니라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응, 자동사. 또 자동사. 플러스. 아, 부사. 플러스. 정치사. 그리고 뭐 나와? 목적을 나와. 자, 이게 두 번째 사동사 구해. 2탄. 대체? 일본 하나씩 다 넣을까? 궁금하니까? 해볼까? 자, 봐봐요. Everyone, e v 모든 사람이 left 자동사예요. left, 있다, 자동사. 여기에 뭐가 붙어요? eh, 하면 비웃다. 됐죠? 어, 누구를, 타자를 비웃었다. 네네 랩프가 뭐라고? 가동사 배시 뭐라고? 전취사 이합치면 뭐라고 한다고? 가동사 그거에 대해자 VT가 가동사 맞죠? VT 하나에 이거 어떻게 바꿔요? 바꿔요 소스 자 복도 뺐어 가자 자 시제 뭐예요? 어제 바꿔요 바꿔요 그 다음에 PT는 뭐야? 똑같이 규칙이니까 램프틀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A c 사라지면 안됩니다 붙어야 돼. 붙어다야 돼. 파동사고는 붙어다녀. 떨어지면 안 돼. 절대 떨어지면 안 돼. 근데 이제, 어, 여기까지 나오고, 그리고, I y e v o n 이 돼. m y e v o n 은 생략도 가능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파동사고, 타동차 이게 파동사고 이렇게 쓰면돼요 됐니?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주어, 자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 뭐가 있느냐. 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비난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경매를 했어? Many people 아, 뭘 해볼까? Look 나 음. 누구를? 그녀를 자,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자동사 프로수, 부사 프로수, 전사. 이게 타동사 프로다. 네. 그 외의 목적은 뭐다? 그녀다. 어, 그녀가 왜허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빨리 바꾼다, 이제. 바꾼다. 할수 있지? 응? 할수 있지?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꿔. 이렇게 바꿔. 휘가 도로 나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다? Look down 은 무슨 뜻이라고요? 경밀하다. 룩업투, 존경하다. 이렇게 돼. 알겠어? 이거 반대말은 룩업투야. 올려다보잖아. 존경하는 거지. 내려다보잖아. 깔 보고 약보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다. 시즈 뭐예요? 아버. 뭐지? 그 다음에, 자, 그대로 써야 돼. 근데 룩투만 나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자동선도 어떻게 이길 쓰수 되지? 따거안 나오고. 같이 따로나오려야 돼. 자동선으 항상 같이 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다 PP라고 생각하면 돼. B 플러스 PP, 이렇게 네. 간다. 됐지? 이렇게. 나오고 방이 아, 매니저트 됐네?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니? 예네 번째 들갑니다세 번째 아 지금부터 이제 여보세요 자동사, 복사, 전지사가 토동사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자동사, 복사, 전지사도 토동사가 될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에 그다음, 그다음, 그다음. 뭐랄까 하동사 홀. 사동사는 그냥 바로 목주검 쓰면 되잖아 그냥.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동사 내가. 합동서, 목주어 원. 응, 이거 쓸수 있단 말이야. 주검. 네, 뭐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나오겠지, 이제? 목적은 투가 나오겠지. 어떤 게 타동사구예요? 안생각해봐 아, 응? 어떤 게? 자, 네. 타동사구, 목적은 포션. 전 시작까지가 타동사구입니다. 요게, 요게, 요게. 타동사구. 세 번째 패턴이요. 자, 뭐를 그럼 저렇게 뺄까요, 이거는 얘를 빼야돼. 옥토로 툴네 아, 그럼 이제 나하고 뭘 같이 공부하면 돼? 예문을 예. 같이 공부하면 된다. 볼까요? 예문. 됐지? 어, 대박. 파, 제이 제인. baby, 아기를 잘 돌봐줬다. 해석다니 어, J는 타자는 아기를 잘 돌봐줬다. 어, 자, 너희에게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테이프 e p u 여기까지. 물론 무슨 얘기, 이거? c a r 를 꾸며주느라고 쓰는 형용사인데? 어쨌든 이걸 뭐라 본다고? 가동사, 구라움 얘기한다고. 요거를. 그러면 요거를 주로 빼야죠. 자, 바꾸면 이따 수동태로. 타잔즈 주, 뭐, baby. 시제 뭐야? 트리크에 과거요 벌써? 뭐지? 그치? 어, 그 다음에 해. 그 다음에 해. PP 뭐야? 트리크. PP, 테이크. 테이크, 툭, 테이크. 굿. 그 다음, 케어. 어디까지 나와야지? 타동사구요? 온까지 나와야지. 타동사 구러스 목적어 플 전치사까지 나와야지. 여기까지 나와야지. 여기가 PP야. 그래서 타다이야기는잘 돌봐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이짱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야. 됐나? 된것 같기도 하고 된것 같기도 하고 하나 더써 볼까? 이거는 이거는 뭐가 있어? 추가 수동태가 있다. 추가 수동태가 있다. 뭐가 추가가 될까요? 이거 아, 타동사 구를 이용해서 쓰는 거는 이렇게 쓰고요. 어떤 추가 수동체가 있냐면 원래대로. 얘들아 봐봐. 저기 앞에 두개 목적어가 뭐였어? 굿케어였지. 굿케어를 추, 추가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어? 굿케어가 뭘로 주어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굿케어 뭐라든 페이크,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페이큰이 페이크. 그렇지? 또 어디 나와 이제. 나머지 그대로 따라가는 거. 어부화잔즈 메이비. 그죠? 해석 좀어려죠자 아, 이거 해석해 봐.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깔끔하게 처리한 사람을한단한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만든 거예요. 이것도걸또쏜요국 케어를 뺐어요. 테이프의 목적은 국 케어를 뺀 거야. 알겠어? 아, 왜냐면 여기 타동사포스 목적은 원이었잖아. 이 목적은 원을 뺀 거란 말이야. 아, 지금. 어. 아까 타동사포일 속세는 목적은 툴을 뺀 거고. 목적 원을 빼니까 자 이것까지는 너희들이 해석이 되지 주인이 타단의 하기를잘 돌봤습니다 너무 쉽잖아 이거 숨겨맞으니까 타단의 하기는제 위에서 잘 돌봐줬습니다 여기서도 쉽잖아 이렇게 해석과 관련한 문제 지문은 반드시 이거됩니다 그래서 고다 그 때는 너희들이 이거 이거가 아니라 이런 문장을 더 보게 돼 이게 딱 나오잖아요 얘들이 매봉이 네, 하고요 건너뛰어요 그러면 흐름이 깨지죠 그렇죠 저정이 잡아야 되 그치? 그럼 요걸 다 보는 거예요 아, 잘 돌봐줬다, 이렇게 숙여야 되는 좋은 돌봄이 생겨잘 돌봐줬다. 누구를 하자냐, 누가? 제일 이렇게 봐야 해야 돼. 돼. 알겠어? 어, 뇌를 폭사시팔기바란잖아까 어, 알았어요? 어, 그래서 이건 너무 쉽잖아. 네. 수동으로 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도 해석, 스킬가 좋게 해.